Thank you. 기술입니다. 시즐링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시저링이 원음과 가까운 발음이에요. 일단 시저링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 기술이거든요. 어, 이렇게 캐치하는 모습이 가비질를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시저링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 그냥 이 내용을 어, 시즐링이라고 해도 알 사람은 다 알아들어요. 그냥 시저링이 원음과 가까운 발음이라고만 그냥 머릿속에 넣어두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시, 그리고 제가 강조할 하프 시저링은 어, 원래 시저링이라는 게 검지랑 중지로만 캐치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검지랑 중지로만 캐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지랑 중지랑도 캐치를 해보고 으 약지랑 중지랑도 해보고 이렇게 약지랑 소지랑도 할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시겠습니다 근데 저는 검지랑 중지로만 캐치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냥 검지랑 중지랑 캐치하는 법을 법만 잘 알고 계시면은 제대로 마스터 하시면은 응용해가지고 중지랑 약지도 되고요 어... 이게 예, 뭐야 약지랑 소지도 돼요 그냥 마스터를 하신 다음에 그냥 하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응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제 안할 거예요 검지랑 중지로만 하는 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간에 강제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 세이프 앤드를 해주신 베이직 그립에서 시작을 합니다. 어, 이 상태에서 풀트율이 들어가요. 풀트율이 들어가는데 중요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채플린이 두 바퀴나 들어가요. 버티컬, 데, 버티컬 채플린이죠. 수직으로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일단 호라이즌타를 하셔서 채플린을 바로 두 바퀴. 그래서 이렇게 두 바퀴 하시고 내리신 다음에 올라가시는 힘을 계속 이용하셔서 이 채플린을 두바퀴 돌려주시면 돼요 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거냐면 중지랑 검지로 튕겨서 날려주시거나 이런식으로 날려주시거나 으악! 네 이런식으로 날려주시거나 아니면 은 검지랑 엄지로 날려주셔도 돼요 이런식으로 어쨌든 저는 검지랑 중지랑 하는 거를 잘하고 그게 더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할게요 어, 네. 엄지랑 검지랑 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날리신 다음에 어 이렇게 날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날아가게 되면 바로 여기에 세이프핸들이 오게 됩니다 세이프핸들이랑 칼땡이 오게 돼요 그때 아까 전에 던진 자세 그대로 이 자세 그대로 갖다 넣으시면 돼요 검지손가락부터 에어리얼투 채플린 하듯이 칼땡 쪽으로 넣어주세요 일단 넣어줘요 자, 그와 동시에 여기 있던 중지를 그냥 살포시 도어주시면 이렇게 캐치가 돼요 이런식으로 캐치하는거예요자 다시 해보죠. 자이 상태에서 던져요. 이렇게 던져요. 던지면 이렇게 날아가야 됩니다. 자 그때 용기는 세이프핸들과 칼등 사이에 이거를 검지손가락을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중지손가락을 이렇게 살포시 두면 돼요. 그냥 무작정 그냥 바로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찝을려 하지 말고 이렇게 집게손가락을 이렇게 딱잡으려 하지 말고 먼저 검지손가락부터 넣은 다음에 중지손가락을 두는 둔다고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캐치하면 더잘될것 같아요. 자,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캐치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했듯이 채플린을 두 바퀴 하신 다음에 마무리하시면 하프 시저링이 끝나게 돼요. 어, 그런데 이 하프 시저링을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했는데 일단 풀투의 에어리얼 부터 연습을 하는 거죠. 에어리얼 한 다음에 딱 던져가지고 잡는 거. 자 이게 풀투의 에어리얼이에요. 뭐 어, 검지랑 엄지랑 던지시든지 중지랑 검지랑 던지시든지 뭐 편안들어 해가지고 알아서 뭐 던져서 이렇게 잡는 거를 일단 먼저 연습을 하세요. 그러신 다음에 시저링 캐치를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어 베이지 계열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베이지 계열이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던지는 거 그냥 던져서 받는 거 있잖아요. 자 이걸로 시저링 캐치를 하는 걸 연습을 해놓는 거죠. 일단 베이지 계열을 해가지고 세이프 핸드를 시저링 캐치하고 싶으면 어 세이 프핸들로 잡고 베이지 계열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캐치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베이지 계열로 해가지고 캐치하는 게더 쉬울 거예요. 그렇게 각각 연습을 하신 다음에 어, 두개다 각각 잘 되시면은 하프트웨 연습을 하시면 와잘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걸로 강사를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음, 자 아무래도 이 기술이 던지는 기술이다 보니까 던져가지고 이렇게 그대로 받아야 돼요. 자, 이 시즈링 캐치 감자는 게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 감자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연습이 답이에요. 슬로우 모션을 보셔서 연구를 마셔, 많이 하신 다음에 어, 익히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걸로 마쳐보도록 하겠